왜 한국을 떠났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 못살겠어서 내가 여기서는 못살겠다고 생각하는 건난 한국에선 정말 경쟁력 없는 인간이야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도 지질이 가난하고 그렇다고 내가 김태희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울면서 다녔어 그냥 백수가 되지 않고 다달이 월급을 받는 게 중요했어 회사에서 일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어떤 조직의 톱니바퀴가 되었다 해도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고 온통 혼란스러웠달까? 그래서 내가 한국을 뜨게 된 거야.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멋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무턱대고 욕하진 말아줘. 난 익숙한 불행보다 낯선 행복을 선택한 것 뿐이야.